정신없었던 퇴사 후 나는 또 정신없이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부에서 동부로 날아가는 비행기 시간은 5시간 남짓 시차도 플러스 3시간 체감상 당장 8시간 정도의 시간 이동이 있다 긴 비행 끝 나는 한파가 찾아온 존케네디 공항에 도착했고 우버를 타고 잠아둔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욕에 왔는데 하, 어제 이제 부랴부랴 숙소 와가지고 하루를 지냈는데 제가 하루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가 지하실이거든요 지하실인데 너무 건조하고 지하가 너무 깊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조해서 코랑 목에 피도 나고 조절할 수 있다 했는데 히터가 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걸 뭐 어떻게 조절하는건지 쏟는데 바닥 잠시 닦았더니 어? 이렇게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 나는거예요 진짜 침대 밑에 쓰레기가 이렇게 안 치우셨나봐요 쓰레기를 브라 부라 숙소를 찾고 있고 지금 이제 짐을 다시 싸서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가지고 일단 짐을 싸서 제가 브루클린이 있는데 뉴저지시티 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새로운 숙소에 도착해서요 하, 저는 새로운 숙소가 뉴저지시티에 있는 숙소인데 하, 이번 숙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도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완전 받았는데 괜찮아요 근데 하, 진짜 추워요 켈리 날씨랑 비교가 안돼 너무 추워 아, <웃음> 진짜, 이만 사이드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요 <목소리도> 엄청나요. 지금 낙평하고 있는 자리고 여러분, 없다. 이게 뭐야? 여러분, <목소리도> <스> 저 배스레 왔어요, 배스. 서면 아니야? 서면? 데은데 근데 이건 LA보다 덜 더러워 LA는 있잖아, 조 조그맣게 여러개 퍼져있어 여기는 그래도 한 부서 모여있잖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어... 진짜? 야경 펜치즈 주잖아요 어그 엠파이어랑 저한테 원홀진 채워이셨더라어 여기랑 셋 중에 yeah. 와 안녕 uh. cool. uh, uh. 이 앞으로 가자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뉴욕의 트리인데요 바로 이십살야 심각하게 얘기하는 뉴욕의 트리 <웃음> <웃음> 그 유명한 전구트리 전보트리? 전구 전구가 4만개가 달려있어요 4만개? 네 와.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니 네이버에 찾아오세요 와아 이거 다전구구나어 4만개 달려왔다 와 진짜 좋구나 아진 좋다 야 아이스크림 끄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 네. 비싸요 To walk away